안녕하세요 블록인포 가영입니다. 어제 제가 코인 시세가 폭락한 주요 원인은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거래 데스크 계획 철회 때문이었다라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에 관련된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테크 크런치 디스럽트 컨퍼런스에서 마틴 차베스 골드만삭스 CFO가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드가 보도한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데스크 추진 중단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정정했습니다. 차베스는 컨퍼런스에서 내가 페이크 뉴스란 말을 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면서 하지만 그 뉴스는 엉터리라고 해야만 할것 같다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베스는 비트코인 실물을 다루는 것은 때론 매우 흥미롭고 때론 매우 도전적이라면서 다만 커스터디 서비스 관점에서 골드만삭스는 아직 적절한 제도를 갖춘 관리 측면의 솔루션을 찾지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변동성, 보안성 그리고 실제 자산을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모든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골드만삭스가 현재 차액결제 선물안과 같은 비트코인 파생상품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차베스는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와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청산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또한 암호화폐를 투자자를 대신해 보관하고 관리하는 커스터디 서비스 역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비즈니스 인사이드발 골드만삭스 관련 허위 보도의 충격이 그대로 시장을 덮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6,400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올 들어 65% 이상 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근거 없는 허위 뉴스 하나가 시장을 크게 흔드는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만큼 언론사 측에서는 좀더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골드만삭스와 같이 대형기관에 관련한 퍼드가 슬슬 나오는 것을 보면 대형기관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유입이 우리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듭니다. 블록인포는 이번 가짜뉴스 정정보도가 다시 어떻게 시장에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며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 다시 발빠르게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